윤석열 정부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분명한 이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데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이번 파업을 주도하는 화물연대 노조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 정체에 해답이 있다고 보입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11월 22일 노조원 수만 명이 서울 강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대로를 가로막고 집회를 가진 데 이어 24일에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30일에는 서울시 교통공사 노조 그리고 12월 2일부터는 전국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로 예고되어 있는 등 일찍이 본 적이 없었던 대규모의 파업이 우리 경제를 강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서 우리 경제도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놓여있고 개인이나 기업체 할것 없이 어렵지 않은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무역적자가 7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수출마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경제인들도 그동안 경제위기를 여러 차례 겪어왔 지만 이 정도로 내림막을 겪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는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한다. 그리고 이어서 철도노조와 서울시 교통공사의 노조파업도 예정되어 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화물이 운송되지 않는다는 것은 첫째 철강조선건설 등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 마비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유조분야 곡물분야 사료 및 식품분야로까지 확대되면서 이미 기름이 바닥이 나서 문을 닫는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료가 제때 공급되지 않아서 축산 농가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을 보여 주고 있듯이 전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셋째 수출선적과 관련된 운송이 펑크날 경우 해당 기업에 미치는 피해는 단순히 돈으로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막대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파업의 경우 기업들은 하루 약 3천억원씩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그때보다 그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평가입니다. 혹시 어떤 의미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민노총의 화물연대 노조가 파업 을 벌인다는 것은 여타 분야의 노조가 파업을 한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악한 상황입니다. 이자들은 국가의 수출 국민의 생활 전체를 볼모로 잡겠다는 심산인 것인데 이들의 집단적 실력 행사가 단지 돈을 더 받겠다는 것 혹시 그게 전부일까요 그들이 정말로 노리는 것이 따로 있는 것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어쩌면 이번 하물로조의 총파업 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는 큰 도전이라고 할수 있는데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 를 열어서 마침내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잡았던 의료계 치료거부파업이 있었을 때 발동된 적이 있었던 의료 업무개시 명령을 제외한다면 노조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은 역사상 단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운수업 종사자는 즉시 운수 업무에 복귀하야하며 복귀명령을 불행할 경우 자격정지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불법파업에 대해서 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읽힙니다. 오늘 김찬의 시사이다에서는 민노청이 주도하는 화물연대파업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의 표면적인 파업목적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천의 시사이다 를 열독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정성스러운 댓글도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오른쪽 아래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씨앗을 뿌린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문재인입니다. 그는 2017년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로서 표준운임제 즉 현재의 안전운임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민주노총의 표를 빨아들인 바 있습니다. 뒷감당은 미래세대에게 미루고 당장 표를 얻기 위해서 저지르고 본 일이었습니다. 향후에 이 일이 어떻게 골마 터지든 말든 경제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밀어붙인 제도로서 그 자신은 단물을 뽑아먹고 그 부담은 윤석열 정부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양산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번 안전운임제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첫째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서 이들의 적정임금 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 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둘째 기사의 과로와 과속 과적 운행을 막는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표준임금제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다가 나중에 안전운임제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2018년 3월 민주당의 정재계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켰고 2020년부터 이 안전운임제가 시행됐습니다. 셋째 이 법은 일몰제가 적용된 법으로 2022년까지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이후 종료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이 제도의 존치 및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물연대 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이라는 타협안을 거부하면서 11월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떠안게 된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파업하면서 주장하는 표면상의 핵심 요구사항은 다음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첫째, 일몰제를 폐지하라. 원래 일몰제가 적용된 법은 한시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데 2022년 말로 끝나게 되어 있는 일몰제를 없애서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을 영구히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란 해마다 임금을 협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기업을 을로 화물차주를 갑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깃들어 있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둘째, 안전운임제를 전체 화물업계로 확대하라. 현재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적용되고 있는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을 거의 전분야로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철강분야 유조 자동차분야 곡물 사료 택배차 등으로까지 전체적으로 확대하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노사법치주의 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겠다면서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평소의 생각을 이번 업무개시 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보여준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분야별로 업종의 규모가 각각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운임을 정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들의 무리한 요구가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계 전반을 도미노처럼 쓰러뜨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이미 경기침체의 영향과 자금경색으로 거의 모든 회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의 전 운송 분야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그렇지 않아도 위험에 내몰린 회사들을 아예 망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소주성 정책은 수많은 중소 자영업자를 몰락하게 했던 것을 우리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화물운송에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는 것은 곧 물류비의 급격한 인상을 가져오게 되며 이에 따라 운송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 들의 부실화라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이것 만은 막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번 노조가 추가로 안전 운임제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화물 기사들은 이미 일반 운송기사들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소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소득수준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를 추가로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화물기사 와 공물음반 화물기사의 월평균 순소득 여기에서 월평균 순소득이란 소득총액에서 유류비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 순소득이 각각 평균 528만원과 525만원이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320만원인 것과 비교한다면 이들이 이미 누리는 소득은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이번 화물노조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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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가 화물차를 가진 차주이지만 그 배후에는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이들의 정식 명칭이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화물연대라는 것은 그 용어만 으로도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으십니까 민주노총이 사실상 주사파들의 소굴로 알려져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외치는 구호도 순수한 노동운동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치는 종북적이거나 친중국적인 구호는 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진 집단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이들은 모조리 종신형감이 아니겠습니까? 이 포스터를 보십시오. 이것이 노동운동하는 자들의 구호로 보이십니까? 북한 도발에 강력 대응하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반대했습니다. 북한 선제타격을 위한 삼축체계를 복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대놓고 반대했습니다. 유사시 참수작전을 벌일 한미특전사의 연합훈련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자고 이러는 것입니까? 사드배치를 반대했습니다. 한미 군사협력을 멈추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짓입니까? 누구 좋으라고 하는 주장으로 보이십니까? 이들이 어떻게 순수한 노동단체 일수가 있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북단체인 동시에 친중단체로 보이지 않으시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노총은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촛불 시위를 주도한 세력입니다. 이들은 무시무시한 자금력과 전국적인 조직력과 노조원들을 체계적으로 동원시킬 수 있는 인적 동원 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산업을 마비 시킬 수 있는 집단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타도를 공공연히 외치는 집단입니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우리나라 전체를 마비시키려는 준동이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전체에 혼란을 조성하고 나가서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 겠다는 그들의 의도가 집약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주당 내 주사파 세력들과 시민운동 단체들과 민노총이 한 몸처럼 움직인 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사태가 벌어지는 날왜 10대 20대의 임파 틈에 40대의 민노총 소속 노조원 두 사람이 끼어서 죽었는지 이태원 사태와 민노총 간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아직 수사 가 진행중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싸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마그레테척 1979년부터 11년간 영국 최초의 여성총리로 재임했습니다. 당시 영국경제에 닥친 인플레 하루가 멀다고 파업과 태업에 나섰던 석탄노동자와 철강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영국은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20여 년 이상 지속되어 온 소위 영국병이라 불리우던 악순환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그릿 대처는 공권력을 투입해서 이들을 힘으로 진압했습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들을 모조리 잡아 가두었습니다. 철저하게 무노동에는 무임금으로 대응했습니다. 엄청난 비난이 일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역사상 대처만큼 욕을 많이 먹은 총리는 전무 후미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떨어진 노조원들은 하나둘 공장으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조가 장악하고 있던 부실 국영기업들을 하나하나 민영화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철저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영국의 경제성장을 오랜 침체의늪에서 플러스로 회복시키고 포클랜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었습니다. 정부의 규모를 축소시켜서 세금의 낭비를 줄였습니다. 또한 근무기간에 따른 연공서열 제도를 폐지하고 실력성과제도 를 도입했고 무능력자 및 부패 혐의자는 무조건 해임 파면시켰습니다 마침내 수십년째 계속되던 고질병엔 영국병이라 불리워지던 악성노조 파업으로부터 영국을 구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그레테처를 철의 여인 이라고 불렀습니다. 안으로는 영국병을 치유하면서 밖으로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철저하게 경멸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것 이상의 행동도 불쌌했기 때문에 당시 구수련이 마그레테초에게 치를 떨면서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길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마그레테초 총리가 걸었던 그 길은 윤석열 대통령이 걷고자 하는 그 길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의 길을 열었습니다. 1970년대 중동 붐을 능가하는 대규모 사업수주의 길을 연 것입니다. 한일간 막혔던 외교의 길을 뚫었습니다. 북한핵에 대해서 한미일간 공동방어 개념의 국방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의 한한령을 걷어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자유파 국민들의 소명이 있다면 임기 중에 주사파들의 소구를 정리하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민노총에 대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내린 업무개시 명령은 윤통주의의 시작을 선언한 일대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각오를 담았습니다. 첫째 재임기 중에 노사법치주의를 세우겠습니다. 둘째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재임기 중에 불법행위의 책임은 끝까지 묻겠습니다. 그 옛날 영국병을 치유한 철의 여인 마그렛 대처 총리의 정치사상 을 대처리즘이라 했던 것처럼 민노청이라는 한국병을 치유하겠다는 이번 윤 대통령의 선언은 자신의 통치철학의 진술을 제시한 것으로 김철의 시사이다해서 이것을 윤통주의 또는 윤짱이즘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윤통은 윤 대통령이란 의미이고 윤짱에서 짱이란 대장 우두머리 또는 최고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어감도 괜찮습니다. 윤통주의 내지 윤짱이즘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의석으로 사사건건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기까지는 아직도 험난한 길이 놓여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믿을 것은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해준 법적 권한뿐입니다. 윤 대통령이 자유파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얻어야 이 땅의 불순 세력들을 제거하는 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윤 대통령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소시민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각자 자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자존심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문재인 같은 모자란 자에게 통치받는 치욕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게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보기 위한 것이면서 작게는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갈 이 땅이 다시는 주사파들에게 짓밟히지 않는 세상 그 쓰레기들이 청소되어 깨끗해진 세상을 만나고자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짱이즘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윤짱이즘은 윤 대통령의 꿈이자 우리의 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김채원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